즈야 미시마 세계적인 대기업 미시마 재벌의 총수 진파치 그리고 그의 아들 헤야치가 있었다. 헤야치는 카즈미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되었고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는 바로 카즈야이다. 카즈야는 격투 외에 사업으로도 크게 성공한 할아버지 진파치로 존경해 자연스럽게 격투계에 입문하고 헤야치와 카즈미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 진파치와 어머니인 카즈미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어린 카즈야에게 나타난 건 무섭게 돌변한 아버지 헤야치였다. 헤야치는 호랑이는 강한 새끼만 키운다는 말을 하며 어린 카지아를 절벽으로 떨어뜨린다. 절벽에 떨어진 카지아는 미스테리한 힘이 발동되어 살아남는다. 자신을 아끼던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헤야치에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카지아는 아버지를 극도로 증오하였고 헤야치는 카지아를 경쟁시키기 위해 이 차오랑을 양자로 들이기까지 한다. 카제야가 26세가 되자 헤야치는 막대한 성룰과 미시마 재벌 총수 자리를 놓고 철권 대회를 개최한다. 카제야는 순조롭게 결승에 진출하고 아버지 헤야치를 만난다. 기나긴 혈투 끝에 헤야치를 이긴 카제야는 그를 죽이기 위해 절벽으로 가고 절벽 밑으로 떨어뜨린다. 미시마 재벌의 새로운 총수가 된카지야는 불법적인 일까지 하며 기업을 성장시켰고 어느덧 일본 정부도 간섭하지 못할 정도로 크자 후카이도의 독립국을 세운다.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철권대회를 개최한다. 카지야는대회중 카자마 준이라는 여성을 만나는데 동물보호협회 소속인 그녀는 미시마 재벌이 동물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실험을 하자 카지아를 막기 위해 나타났다. 하지만 카지아를 본 준은 불가사의한 매력에 걷잡을수 없이 빠지게 되고, 카지아 또한 자신에게 겁없이 다가온 준을 신비롭게 여기고 잠자리를 가지게 된다. 그렇게 준은 카지아의 아이를 임신한다. 한편 절벽에서 떨어졌던 헤이아치는 살아있었고, 철권대회장에 나타난다. 카즈아가 쓰러지자 그의 몸속에 있던 데빌이 모습을 나타낸다 어린 시절 카즈아가 절벽에 떨어져도 죽지 않았던 이유는 데빌의 힘 때문이었다. 데빌은 쓰러진 카즈아에게 블레스터를 쏘는데 헤야치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블레스터를 막는다 하지만 카즈야는 헤이아치를 데빌에게 밀어버리고 데빌은 당황했는지 어디론가로 사라져버린다 데빌의 힘을 잃은 카즈아는 해야채에게 패배하고 화산 속에 떨어진다. 사라졌던 데빌은 카자마준의 뱃속에 있는 카지아의 아이 카자마진에게 빙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카자마준은 계속 저항했고 결국 절반의 데빌만이 진에게 들어가고 나머지 절반은 다시 카지아의 몸 속에 들어간다 데빌 덕분에 살아남은 카지아는 지사가 발견해 해소했고 카지아는 복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육체를 지사에 제공한다. 카지아가 지사에 있다는 제보를 받은 해야치는 곧바로 자신의 부대를 보내지만, 카지아는 완벽히 부활해 있었고 해야치의 철권중 부대를 격파한다. 헤야치는 카즈야를 유인하기 위해 미시마 재벌 총수 자리를 건 철권대회를 개최하고 카즈야는 결승전에 진출한다. 결승에 진출한 카즈야는헤야치에 의해 폰마루로 오게 되는데 그곳엔 절반의 데빌의 힘을 가진 자신의 아들 카자마 진이 있었다. 그 순간 카즈야몸속에 깃든 또 다른 절반의 데빌이 깨어나 헤야치를 공격하고 카자마 진의 몸속에 있는 나머지 데빌의 힘을 흡수하려 한다. 하지만, 카지아는 데빌에게 저항해 겨우 정신을 차리고, 카자마 진도 정신을 차리게 된다. 카지아는 진을 없애려 하지만 패배하고 진은 헤야치도쓰러뜨린뒤 데빌로 변해 혼마루를 떠난다 진이 떠나고 헬기 소리에 정신을 차리는 카즈아와 헤야치 지사가 카즈아와 헤야치를 죽이기 위해 잭 부대를 투입한 것이다 뜻하지 않게 둘은 일시적인 동맹을 맺고 함께 싸운다. 하지만 잭 부대가 계속 투입되자 카지아는 헤야치를 배신한다. 카지아는 혼자 도망치고 헤야치는 잭부대의폭발에 죽게 된다. 이때의 폭발로 헤야치에 의해 혼마루에 봉인되어 있다. 심파치가 깨어난다. 지사. 지 미래 완전히 잔식된 카즈야 카즈야는 자신을 배신한 지사를 찾아가 간부들을 모두 숙청하고 지사의 새로운 총수가 된다 헤야치가 없는 미시마 제벌은 카자마진이 새로운 총수가 되었고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다 이에 맞서 카즈야는 지사의 병력을 이끌며 세계 각지에서 미시마 재벌의 군대를 토벌했고 세계는 카지아를 영웅으로 떠받들게 된다. 데빌의 원흉이자 사악한 기운을 먹고 사는 아자젤은 이집트 유적에 봉인되어 있었는데 진는 아자젤을 부활시키기 위해 세계전쟁을 일으켜 사악한 기운을 모은 것이었다. 아자젤은 데빌의 힘을 가진 자만이 소멸시킬 수 있었다. 진은 자신의 손으로 아자제를 죽이고 세계에 평화를 주는 동시에 데빌의 저주를 없애려고 했다. 카지아는 진을 막기 위해 유적으로 향했고, 둘은 최후의 대결을 펼친다. 카자마 진은 죽고 카지아가 미시마 재벌까지 장악한다. 모든 대빌에 힘을 흡수한 카지아. 세계의 영웅으로 불리던 카지아는 그 세계를 상대로 또 전쟁을 일으키고 빠자젤의 뜻대로 세상은 혼란의 시대가 유지된다.